어야뿌야 아시키는 다 담아버려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좀 빨고 뭐지? 뭐야 물통 구멍났어? 아니 분명히 물통에다가 넣었는데 왜 바닥에 피가 묻어 하, 짝 개쓰레기 똥겜 왜 이딴 게임 전문 스트리머라니 이 게임을 통해서 번돈을 생각하라고? 헤헷 <웃음> 비세라 개굿겜 갓겜이지 그럼 누가 비세라 욕함 어으야둘셋넷 다섯 예스 동남아 아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미션 중이란다 느낌이 좋으니 제발 방해하지 말아줄래? 우리 복남이가 아주 애교가 많아요. 복남아, <웃음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복남아, 복남아. Sure, flies. Is that what you're thinking? Game won't do it, and you need to slow down rest and recuperate. Imagine a world where instead of working all days, we get to work days and rest for working days and resting for a s n a l n 아리고 지래고아레고 이거 지래고지래 아니고 지래 아니고 지레 아니고 지레 아니고 지레 아니고 지레 맞고 지레 아니고 지레 아니고 지레 맞고 지레 아니고 장사 아니.네 원지네 하나의 원 I am mamam. 좋요 병신아 왜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어 이거 비 소리 지를 때 나는 그 소린데?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야아 남이가 지금 밑에서 이러고 있어요. 미미야 일로. 년년년년년. <웃음> 얼굴 귀여워. 얼굴 귀여운 애 새끼. 얼굴 귀여운 애 새끼. 아유 귀여워. 아유 귀여운 애 새끼. <웃음> <웃음> 마마메야 다른 것도 좀 봅시다. 우와. 아 진짜 개잣 같은 게 히브레 나네. A few inches later. 마가, 마가, 지금 날 흔들리지 않을 테니 뭔데? 이거 뭐 하는 건데요?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<brasile2> 지역이 대전이래요 자기야 저거 페인트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 누가 일어나는데? 베란다에. 진짜? <웃음> <approaches> 너무 추워가지고 자기가 다시 재야라 이상한... 재자자자 일어나지 말고 자응 아이유 저거 다요 오이씨 뒤집어 있네 뭐야 이거? 악닉 천천히 가야 되는 건줄 알았는데 개 빨리 가. 악닉 악닉 아, 아 점프해서 가야 되는 건가? 점 악닉 슬라이딩 오 슬라이딩 아 슬라이딩 슬라이딩스 아, 슬라이딩스 아야씨 이딩슬라 킹 슬라이! 슬라이딩! e 스 I am m am am my mom. I am my mom. I am my mom. 뭐 am my mom. I am m 요 mom. I am my mom. I am my mom. I am my mom. I am my mom. I am 나도, 나도. 노아 <목마> 형도 <목마> <목마> 달래. <웃음> 형 없어? 나나세 개를 만들었는데 뭐지? <목마> 무슨 무슨 고철 로버처럼 얘기해 계속. 나도가 돼가지고. 나도. 이야.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자기가 지뢰 찾기 한번 해봐. 그래. 이거 이진한 니도거는 오케이. 찾아서 하면 돼. 오케이. 방법은 알지? <목마> 응. 지뢰 찾기. 하지만 조상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기도 좀 해야겠어. 조상님 도와주십시오. 가자 조상님. 조상님 씹. Mom, 블루베리 갖다 줄까? 응. 여기에 넣어 응. 먹을 거 말고 그냥 블루베리니까, 씹어 어. 먹을 거. 블루베리 스무디. <웃음> <웃음> 야 그거 어디서 나온 말이지? 왜 이렇게 억양이 있을냐 <웃음> <블루베리 익숙하냐? 웃음> <웃음> <스무디. 웃음> 어, 새끼 내놀 블루베리 스무디지라면서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너 놀린 거 아니야? <웃음> 맞지? 오, 정확해. 아, 여러분, 싶다. 여러분 <웃음> 소름이 뭔지. 아, 아 놀린 아, 게 아니에요. 심지어 헤드폰으로 네, 듣고 네. 있어서 진짜, 아, 진짜 아, 힙플이가 전혀 듣지도 않고 있었어. 강호 <웃음> 어, 이 새끼, 넌넌어3년 동안 똑같아 이 아이, 새끼. 야너 놀린 거 아니야? 라 나한테 블루베리 스무디라고 그랬어. 아개 노름끼쳐. 아이 한겨같은 새끼. 아유. 아 어, 좋다. 어두워 좋네. 어, 어 근데 불 꺼진다. <웃음> 불. 불. 위험 파이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아, 왜 일어나 왜, 왜 일어나 아 텐트 어디있어아 제발 <웃음> 불은 어딨어 아아아아아아아아 <웃음> 아아프치마 <웃음> <티레치마>, 살려줘 <웃음> 제발 제발 어 아아 오지마 스캇들아 우리 안가 인마 어 텐트 너무 좋아 어불 피울라고 나갔다가 <웃음> 불 어딨는지 모르겠어 깜깜해가지고 아이엠 맘맘 또 하다 보니까 되네. 야 여기만 남았어. 와 35%의 장작분들 보답할 수 있는 건가요, 제가? 선생님, 지뢰가 보고 싶어요. 아 거울 봐 거울! 거울 보면 얼마나 지혜보잖아 아니 팩폭 뭐지? <웃음> <웃음> 야 많은 실험을 해봐야 상어, 돼. 어 상어 상어. 어 뭐야? 어 뿌... 부... 뿌고야 <웃음> 네, 네. 아, 뿌꾸가 방금, 여기에서 응. 이렇게 몸을 틀더니, 이쪽 손으로 스페이스바를 꼭 눌렀어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귀여워. 자기도 놀고 싶었나봐. 이거 봐! 음... 이거 봐! 봤지? 봤지? <웃음> 아니, 왜 자꾸 키보드 눌러? <웃음> 이 녀석아. <웃음> 관, 관심 끌라고. 응 관심 받아서 좋아가지고 어, 계속 귀여워. 귀여워 죽겠네 그러다 게임도 하겠는데? 애들이 한듯씩 귀여워. Mamma Mia. 자 미션 좀 받고. 슈퍼 점프 성공하기? 아니 방법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? 그래 하다 보면 알겠지. 오, 브금딱 맞았다. 아이으 하! <목소리> 에? 에? 무슨 일이야 이거? <목소리> 뭐야 이거 유리였어? 아닌데 움직이는데 이거 방탄유리야. <웃음> 이거 방탄유리 아이 개색. I am m o 자기야 내 옆에 앉아가지고 잡담이나 좀 할래. 아, 녹화 중이긴 한데, 이 구간은 다 편집될 거라서. 뭐지? 벌떡 일어나더니 거실로 나갔어요. 자기야, 캠킬거 아니니까 그냥 와! 안경, 어. A few inches later. 내가 청소기 샀어 어? 뭐 샀는데? 뭐 샀을까? 맞춰봐 라이언 청소기? 아 여러분 그뭐 15만 원짜리인가? 라이언 로봇 청소기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로봇 청소기 안 샀어 잘 알아보니까 제일 비싸고 좋은 것도 손으로 하는 청소기만 못하대 그래서 뭐살게 라이언 자기 서프라이즈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니야 사기만 알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이언? 우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아 앞에 저기큰섬 있음 오케이 쉽지 않네요 요리 구운 음식 뭐지 어? 아, 네. <웃음> <웃음> 뭐지 죽일까 <웃음> 당황스럽네 마마메야 <맘마 매야. 웃음> 마마메야 야야야, 야, 야. 방금 분명 잡혔던 거 같은데. 그러니까 잡은 나았어아 골라 잡아. 자, 와 골라 잡네, 예. 그렇지. 야 이거 비린내 맡고 싶으니까 이거 형이 하나 챙겨간다. 와우, 남는 사람 따로 있고 <웃음> 가져간 사람 따로 있어. 야, 야 비린내 맡고 싶으니까 이것도 가져갈게요. 아야 어디가? 아, 이거야, 이건 이건, 이건 <웃음> 또 뭐, 많이 모아놓으셨네. 와우 와우 와우 a m a z 냉장고에 넣고 올게요. <웃음> 와 세월을 닦았는데 내 세월을 다 어디 갔노아 뭐야. <웃음> 아 뭐, 이. <이거. 웃음> 아, 예. <웃음> 갑자기 빨간색이 귀해졌어. 어. <웃음> 어? 아 여기 괜찮네 섬이. 장곤나 아, 어? 어, 똥꼬에 아직 화살이 박혀있어 빨리 뽑아줘 어세요 <웃음> 빨리 뽑아줘 멧돼지 잡지 말고 나 자세잠깟해서 <웃음> 뽑아줘 아 멧돼지랑 싸지 말고 뽑아달라잠깐얘좀 조지고 <웃음> 아니 엉덩이 <영경이> 들이밀지 <웃음>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<웃음> 빨리 뽑아달라고 니가 <네가> 한거잖아 <웃음> <웃음> <어디가 풀려>. 어 <웃음> 어디가 멧돼지야 어디가 <웃음> 어디가, 어디가, <웃음>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빨리 나도 뽑아줘 자. 어 알았어 어디어 뭐야? 아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너 날아다니면서 화살이 뽑혔나 보다. 아 오케이. 그럴 수가 있나? 왜없어졌지 없었, 삼켰어. <웃음> <상췄어. 웃음> 똥꼬로? <웃음> I am mamam. 이거 공포 게임 아니지? 어 아니야. 오케이. 생존 모드 눌러봐. 삭제 뒤진다니. 오케이. 내가 빡쳐서 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둘다 굶어서 죽는다고. 왜 굶어 우리가? 오늘 못 보니까 음...